이어서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전국농협의 김치가 모여새정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2차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어버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전국 주요 사찰과 관광지가 북적였습니다진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주요 고속도로도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전을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흑해 러시아 함정을 또 격침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 현지 취재했습니다. 4대강 사업때 설치된 한강과 낙동강고 11곳 중 9곳은 해체하는 게더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독 취재했습니다. 다시 깨끗한 자연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소소전기차 넥쏘 세상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이틀 앞둔 오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정치인이 대선 두달 만에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서 다가오는 6월 1일 선거가 마치 대선 2차전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면돌파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힌 이재명 고문 출마 선언부터 보겠습니다. 인천 개산에 강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당 추산 2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인천 개양산에서 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되셨습니다. 어버이날 전해드린 여덟 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메인 블랙박스가 방송됩니다.